계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잠깐 계기판 이 다이얼은 온도를 조정하거나 1단부터 10단까지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M버튼 있죠? M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변합니다 온도 조절이 되고요 근데 이 온도 조절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온도 센서가 계기판에 붙어있는데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목표 온도에 도달했다고 해서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1단으로 돌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온도보다는 요건 배터리 전압이 나타났고요 한번 더 누르면 온도보다는 이 1단부터 10단 모드를 추천해 드려요 어차피 안 꺼져요 분사식선은 두번째 시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무시동이터에는 뷰스, 시간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히터가 작동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톱니바퀴 보이죠 톱니바퀴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어? 화면이 바뀌었죠? 다이얼을 돌리면 1,2,3,4 4칸씩 움직이죠 첫번째 칸이 현재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은 예 M버튼을 누르니까 바뀌네요 현재 시간 시간 맞춰주시고 분 맞춰주시고 다음에 또 M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두번째 히터가 시작되는 시간 똑같이 M 버튼과 다이얼을 이용해서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히터가 꺼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은 당연히 시작하는 시간보다 뒤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시간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꺼지는 시간 맞춰줬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건 뭐냐 이 자동 예약 기능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화면이 지금 어플에 있고요. 온 이렇게 이 ON이라고 해주고 M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톱니바퀴를 3초 누르면 저장이 됐고 밖으로 나왔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타이머가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표시가 화면에 나옵니다. 저희 무시동 히터역 계기판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자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개발자 모드에 들어가면 히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히터 계기판에 보면 아래쪽에 왼쪽에 M 모드죠. 오른쪽에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동시에 3초 눌러주세요. 네, 개발자 모드 들어갔고요. 어, 저도 설명서 보고 설명서가 중국어입니다. 자첫 번째 개발자 모드에서 1번은 그 히터의 버전이에요. 1번 1번은 히터 버전 64 버전이네요 두 번째 예고장 번호라고 적혀있네 에러 번호입니다 에러 영역은 에러가 없다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칸 보이시죠 126도라고 나와요 이거는 히터 본체의 온도입니다 요내부온도예요네 번째가 볼게요 아12 v 라고 나오죠 지금 요 11V는 배터리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배터리 전압이 11V 아래로 떨어지면 저 전압으로 꺼지게 되어 있어요. 5번, 어, 5번은 히터의 지금 운행 단수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2단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1단부터 10단까지 있겠죠?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주변 온도를 의미해요 계기판에서 측정한 주변 온도를 의미하고요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여러분들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건데요 해발 고도를 의미합니다 이시터는 해발 2000m 이상 올라가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고도를 볼수 있게 해 놨는데 우리나라 해발 2000m 되는 데가 있나요? 없죠? 예, 네. 한국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여덟, 여덟 번째는 음성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너나군해발고도 다음에 이 화면에서 톱니바퀴를 3초 누르면 음성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나갔고요 저장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지네요. 음성. 그 다음이 강제 펌프 기능. 9번이네요. 9번이 강제 펌프 기능이고 히터 강제 펌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터를 켜고요 이거 20초 내로 성공하셔야 돼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자, 양쪽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개발자 화면에 진입하고요 네, 예, P 화면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 톱니바퀴 3초 p p 를 바뀌었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 히터가 강제 펌핑을 시작합니다 20초동안 이렇게 펌핑을 하고요. 멈춰요. 딴거 눌러도 아까 안멈추더라고요 예.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강제 펌핑 너무 자주 하면 많이 해가지고 기름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면 흰 연기가 나면서 점화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아, 요거는 리모컨 페어링이에요 2022년 MD형 무시동 히터에는 적외선 리모컨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리모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품과 페어링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별다른 조작 없이도 리모컨으로 히터를 끄고 켤수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근데 모드는 단순히 바꿔줘야 돼. 네, 리모컨을해부였는데 가끔씩 페어링이 안돼 있는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빼고 뭐데 그런 분들 위해서 리모컨 페어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모컨 페어링 방법 역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개발자 모드 M 버튼과 설정 버튼을 동시에 3초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10번으로 가는 거예요. 10번 메뉴. 맨 마지막 10번 메뉴. 요거 말고요. p 예. 요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r t. r t e. 예. r t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톱니바키 버튼을 3초 눌러 줍니다. 3초 눌러 줄게요. p1. p1이 나왔을 때 리모컨의 플러스 버튼. p2가 나왔을 때 리모컨의 마이너스 버튼. P3가 남았을 때 전원 버튼. 예. 껐습니다. 리모컨 페어링 방법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